따라란. 뚜루루루뚜. 뚜루루루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다들 저 많이 기다리셨을까요? 옷이 너무 두꺼우니까 옷좀 벗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제가 한세달 정도 잠수 점수 아닌 잠수를 탔잖아요. 그게. 제 스몰아웃 인생에서 좀큰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미술학원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계속 병행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점점 집안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집순이었기 때문에 나름 집안일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쯤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름 붙인 박순이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밖에 많이 돌아다녀 보겠다 많은 경험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 일도 미루게 되고 택배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택백버스 정리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좀 어지럽히고 종알종알 유튜브 한다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곧 서른을 앞두고 있으니 독립을 하라며 집에서 반강제로 쫓겨났어요. 네, 제가 이렇게 첫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 집을, 아제 집은 아니고요. 제가 들어와서 살 집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기는 한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저만의 신발장도 생겼고요. 지금 이게 다신축이어가지고 아직 뭐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여기를 다 제가 제 물품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엄마가... 사준 걸로 그냥 썼었거든요. 청소도 손차 다 해야 되고, 뭐 어떡하지? <웃음> 자취 선배님들 자취 꿀템, 꿀팁, 막 욕실, 용품, 이런 것들 잘 쓰는 거 있으시면 추천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사는 동안 많이 버실 거예요. <웃음> 뭐 이제 주방 식기 같은 것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이긴 한데 자취생한테 꼭 필요한 물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분명히 집안일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상 혼자 다 준비하려니까 정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용품들과 이런 것들로 잘 메꿔볼게요. 제가 또 맥시멀리스트잖아요? 여기 안에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열심히 생각 중이에요. 아이 원래 제가 서른 즈음에 독립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캥거루 쪽으로 빌붙어 먹고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내쫓기다 보니까 또 저의 첫 독립 자취이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합니다. 또 뭔가 하려면 제가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았어요. 이제 제대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는 제가 3월 말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때 막 우당탕탕 하지 않게 좀잘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해서 뭘 사고 꾸미고 막 이러느라 뭔가 하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할것 같고요. 정말 다시 한번 자취 선배님들 제발 자취 꿀팁 꿀템들 하나씩 추천해주고 가세요. 이왕 독립하고 사는 거이 자취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추천템도 사고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멋진 홀로서기를 해보려고요. 진짜 독립 한번 거창하게 하죠? 남들 다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워낙 완벽주의자의 개복치라 이해해주세요. 그럼 저의 첫 독립생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저것 잘 해먹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갈 테니까 앞으로의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제 곧 저의 새로운 공간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